10kg 감량마다 바꾸는 띠색 빨리 검은 띠가 되고 싶다 검은 띠띠 말고 검은 벨트 턱걸이는 벌써 3개 정도 가능하다 한 개도 못하던 내가 벌써 이만큼 발전했다 턱걸이는 한번 시작하면 오늘 다시는 하기 싫을 정도로 최대한 당겨준다 민첩한 위빙, 헤딩과 한끗 차이 목표물을 정확히 피하는 완벽한 펀치 실력 오늘 내가 달린 만큼 마늘밭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식물도 감정을 느낀다는데 스트레스 오지게 받아서 강력한 마늘들이 되길 바란다 새로운 프로젝트 주먹으로 나무스러뜨리기 바로 포기 체중에 큰 변화는 없다 마음 편하게 가자 발목은 좀 얇아진 것 같다 개토끼는 건강해지고 있다 무릎 보호대가 널널해졌다 중량 운동을 줄였더니 근육이 빠진 것 같다 깃털같은 몸놀림 리얼 짧고 굵은 압착이 운동 전에 열을 올려준다 오늘 좀 무리해서 열렸더니 술모자 개덥다. 추워서 준비했는데 날씨가 안 춥다. 확대하지마. 안 보여. 근육 유지를 위한 간단한 맨몸 근력 운동 연습 중인 인술 근력 몸도 마음도 단련한다. 아무리 힘든 운동 일을 해도 마음먹게 달려있다. 몸이 강해도 멘탈이 약하면 몸을 100% 활용할 수 없다. 강한 상대를 만나도 정신을 집중하면 하찮게 바꿀 수 있다. 멘탈의 중요성, 원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쉽게 생각하면 쉬워 보인다. 내가 편집하는데 내가 봐도 등신같네. 마무리, 턱걸이, 너무 뒷모습만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신분증 증명사진도 뒤통수 찍을 놈이다 이놈. 다이어트 시작한지 벌써 9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다. 시간 참 빠르구나. 3개월 뒤 1년 되는 날, 얼만큼 변해있을까 지금 여기서 만족하는 순간 끝이다. 더 이상 변화는 없을 거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노력한다. 만족은 마지막에 내 목표에서 한분이습니다 조금만 더다같요